올 2021년 10월 말에 태양 폭발에 의한 태양 플레어 발사이고, 일본 내륙에서 발생하는 내륙 강진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9월에도 2021년 10월에 태양 폭발과 같이 태양 폭발이 있었고, 2017년 9월 8일에 아키타현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 한 가지는 대한민국 포항에도 11월 15일에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7년 9월 태양 폭발 이후 9월에 아키타현에서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11월 15일에 대한민국 부항에도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7년 상황을 좀더 살펴보면, 2017년 태양 폭발에 의한 태양 플레어 발생 이후에 아키타현에서 진도호 강이 발생을 하고그한달 뒤에 후쿠시마에서 진도호 약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14일부터 서서히 강해지던 태양플레어가 16일이 되면서 강한 폭발을 하면서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지진학자분들은 지난 주말 미국 중서부와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로 사망자와 실통자가 속출하면서 전례없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태양플레어의 폭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의 생후 도달된 신생아부터 86세 어르신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사망자 수는 최소 87명, 실종자 수가 많아 1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105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는데, 토네이도가 대략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휩쓸어 실종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토네이도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기후 시스템을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조건들이 따뜻하고 습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